<웃음> 우와 우와 우와 우 아, 이거 귀엽다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. 오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우와, 우와. 이거 어때? 얼굴만 어때? 이거 귀여워 나오는, 귀여워 얼굴만 나오는 건 어때? 괜찮아 괜찮아? 이 친구에다가 머리만 벗으면 되는 거 아냐? 어 그래 이거 어때? 어 좋아 너의 키나 키를 반영해서 요만한 게 어때? 아. <웃음> 아 이건 아니지 아니야 요정도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음. 이거 아니야? 음. 키 작냐고 얘키 작아요 뭐 <웃음> <웃음> 어. <오> <웃음> 아이고 귀엽다 이거 그래네 음. 오 뭐야 <웃음> 야너왜 이렇게 커? <웃음> 어 귀여워 귀여워 어, 너무 귀여어 귀여워 <웃음> 어 좋아 좋 <좋아. 웃음> <해야겠다. 웃음> 괜찮은 것 같죠? 임제랑? 아주 킹하요 이렇게 <웃음> 감사합니다